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필봉농학 예능 모의자 상세 양진성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다음주가 이제 설이입니다. 벌써 뭐 양력은 한 해를 보냈고요. 또 음력으로 하면 이제 며칠 후에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저희가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한 해를 시작하는 매구시나 또는 정월대 보름꽃을 치면서 어 이렇게 두루두루 함께 시작하는 그런 설레임의 시간인데요. 요즘 뭐 코로나를 맞이해서 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필봉꽃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전 국민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긴장되기도 하고요.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잘 이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서 더 신명진 세상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기도 한 그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21년도 어, 여러분들과 함께 긴장하면서 보냈던 저희 정월 대보름꽃, 그 다음에 필봉축제들 그리고 언제나 어, 주말이면 이곳에서 만났던 그런 어, 대면의 시간보다는 어, 저희가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빨리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만나서 서로 웃고 떠들고 그리고 얘기가 있는 그런 필봉 구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도 하고 또정 저희가 여러분들을 뵙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과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을 도듬질하는 그런 필봉꽃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필봉꽃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곳 필봉에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